저는 스윗밸런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윗밸런스 일주일 맛보기 식단이에요. 조금만 전자렌지에 데워올게요.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왔고 이게 야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우겨놓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다 찢어지긴 했어요. 여기에 고구마랑 방울토마토 남아있어서 이걸로 플레이팅 해줄게요. 육삼 육삼 유자드레싱은 완전 상큼해요. 완전 완전 상큼해요. 어 하셨어요 응. 방금 네가 말했잖아 <웃음> 전 세상에서 추민하 선생님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응?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해 칭찬은 잡아드렸어 우리 엄마는 지금 진단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어? 뭐? 너물었 나도 왜 <웃음> 진짜 신기하지? 아 이상하게 엄마가 일 얘기를 물어보네 면조정 <웃음> 지금은 5시 12분이고요. 원래 오늘 필라테스를 가기로 했었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홈트를 하려고 합니다. 땅크보부 보면서 홈트를 조금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 저녁은 요거를 먹을 거예요. 달걀 지당과 메밀면 샐러드. 이게 원래는 이통 안에다가 이 드레싱을 다 넣고 뚜껑 닫아서 흔들어가지고 먹는 건데, 저는 김밥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김밥용 김을.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오, 추워.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김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김이 신의 한수이요 그래서 그냥 샐러드 만약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김을 잘라서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플로시 주세요. 장이 많이 부어서 내가 잘 다치지 않네. 블레이드 클로저할까 보고 있어서 아직 못 닫았어요. 매를 못 닫고 나가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닫는 데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기가 빠지지 않으면 그냥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종세혁 선생님 환자 아니에요? 종세혁 선생님 아침에 디스크 터져서 입원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변성정 교수님 환자. 아이고 장건 선생님이도 환율데 어제 검사한 팩트결과가 나왔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은 요거 푸실리 파스타 샐러드랑 요거트를 같이 먹을 거예요. 진짜 식단 약간 페이크일 수있더라또 거기서도 기를한 거야. 뭔지 알안녕 안녕. 그 시간에 는 거예요. 소금차를? 소금차를. 여기 강남궁이랑 병아리집도 있어요. 좀리가 네, 반갑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 저희집은 2007년도 TV에서 어쩌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데, 하여튼 멀리까지 오느라고 고생할 없이 물을 고 끓인 거고, 우리는 옥수수 불이라는 천연연료로, 그래서 이제 동양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분 지금은 1시 40분이고요. 제가 아까 점심 겸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처방받은 알레르기 약을 먹었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0분 동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잠이 와 가지고 커피 먹고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커피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보내 준 콜드브루 커피예요.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미디엄 블렌드 꿀을 먹어봐야겠다. 짠. 오늘 저녁은 이 비건 김치 렐리쉬와 콩불고기 샐러드 요거를 만들어, 요거를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이 렐리쉬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비건 분들이 드시는 김치를 만든 거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비건용 샐러드예요. 요거 콩불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콩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생긴 건 진짜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도 조,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 5시 56분이고요. 오늘 7시 필라테스 수업이어서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친구가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콩고기 느낌이 전혀 안나고요 음, 약간 피자빵? 피자빵 먹는 느낌인데 그 김치 고로케라고 아세요? 파리바게인가뚜레뚜레에서 파는 빵인데 김치 고로케맛이 나요 생으로 먹어도 이 맛이 날지 모르겠는데 빵이랑 치즈랑 그리고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싱거울까봐 스위치리 소스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충분히 담백한데 간이 좀 있어서 스위치리 소스 안 넣고 그냥 샐러드는 생으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간시 반이고 이거 샐러드 먹을 거예요. 갈게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 사는데도 이렇게 도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부른데요 안돼안돼 뒤지 마 뒤지 마 뒤지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가야 뭐지? 요리하 음, 여러분, 저 12시 반에 내일 지우는 거 예약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 이거는 칠분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거야 이런 고기랑 같이 로좀 짜? 내가 한군데 지금 드레싱이 몰려있어 안 짜? 잘 섞였나 보다 이렇게 다, 야채게 다, 이다들 해서, 이렇게 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가지고 일주일 샐러드 맛보기 식단이야이게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 먹을 서게 아, 맛있구만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것도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지금. 엄마 는좋아할것 같았어. 이건 칼로리가 거의 없어, 곤약은. 음, 난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하루들만을 위한 그 할인 코드가 따로 나와서 더보기란에 기재해준 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